<웃음> 자동으로. 아유, 뭐 여기까지 청소를 다. 들어가세요. <웃음> 물량도 왔고. 생각보다 조금 엄마가 정리해주신 거. 주시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본 거거든요 요즘 저희 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리본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리스입니다 혹시 나중 되면 또 품절될까봐 일단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픽셀. 스 실크. 저는 이게 리뉴얼 된 거잖아요. 이거가 제일 익숙한데,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의 그, 아, 이거보다 이전 모델이 익숙한데,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새로운 건가 요 지금 스와를 정말 자주 샀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서 다시 사 봤습니다. <목소리> 어머나 이 귀요미는 뭐지? 갑자기 인테리어 아저씨가 오셔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짠! 신상! 헉,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에따줘야 대박! 이거 뭔가 소영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웃음> 밖에서 제가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 것도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2월까지 계속 세이지 마블도 하려고 샀어요. 또 하트, 하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막네 다섯 개씩 똑같은 거 하고 가셔서 많이 그냥 샀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 얘도 좀 생소하죠? 저희 샵에서 작년, 재작년에 좀 썼던 건데 이렇게 눈꽃 모양이 이것도 메탈릭 선샤인이라는 좀 특이한 색감인데 되게 특이하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산게 많았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맨날 다 그냥 쓰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네 어디 <목소리> <목소리> 있는데 뭐 거기 이게 다이어트 자연 관형 아니 50% 해동 하려는 데 다시 들어가 볼까봐 5만 원 5만 원한건 일년 안에 쓰 진짜 항상 어이없다 이름이랑 번호만 쓰면 된다는 거지? 어 이름이랑 번호다 <웃음> 거의 똑같은 이름 거의 없어. 음. 어, 끝자리 네개 써줘 그냥. 이름어너 해도 핸드폰 내가 보는 창에서 핸드폰 번호 끝자리 네 개를 들어가서 봐야 돼. 조다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응. 그럼 핸드폰 번호 쓰지 마. 나중에 하면서 거기서 손로 내가 확인해도 니까지 응. 응. 손이 더도 돼. 어. 세트는 안 써도 돼. 어 세트 하지마. 왜냐면 그냥 번호 한 다음에 내중에 그냥 붙이면서. 하게. 음. 어떻게 계화가지 그럼 이사 사람... 파일! 아 맞다 우리 보고 있었어 이건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어우 뜨거워라 보자 보자. 이 바닥에 지금 여기 이거 전기선 매립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단상. 여기에 지금 패디 올라갈 거라서 단상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세면대 들어오고. 저기도 깔끔하게 되고 안에 수납장, 선납장. 해놓고... 여기까지군.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재단을 하시나보네. 이거 비디오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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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떨어뜨릴니다 아, 사실 떨어진 거는 다시 끼우면 되는데 이런,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게 어렵겠다. 제가 줄게요. 심지어 이거 다 아, 나를 개별별로 정해야 해서 아, 진짜요? 네. 음.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졌어. 아이파 Thank you 와 많이 떨어졌네 I'm not d <웃음> 와 이와중에 이거를 찍고 있는 다 너무 멋져요. 사고 멋져요 기억하나요? 그럼요. 사람은 일단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 이와중에 이쁜 거 많네요. 어, 이쁜 거 너무 많은데? 다 살리고 싶다. 어 얘는 좀 버려야 되겠는데? 어그 친구는 버려야겠는데요?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어 별의 와 별의 요정 코비다. 귀여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을 되살리네아그러지마아좀한 번에 좀 집혀줄래? 아, 이거 예뻤는데 <웃음> 아 맞아요.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예뻤던 아트들이 생각나는. 휴. 아, 맞지요피 초콜릿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초콜릿 맞아요. 먹어야겠다. 아, 진짜. 네. <웃음> 진짜로 초콜릿 좀 먹어줘야겠어. 빠베기 맛있다고요! 그... 고객님 저 지금 찍고 오, 있는데 어머! 제자 내야죠! 대박 대박! 뭘사 오신 거예요? 강성 숟갈 빠베기와아또 맛있어! 꿀! 단꿀! 음! 정말 서 스윗!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넘나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야, 지금 여기 보이거든요 저희가?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야 우리 이거랑 좀 먹읍시다 네. 적절한 타이밍 어 여기 또 있어 아 <웃음> <웃음> 아, okay. 이것도 며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 <웃음> 약간 옛날 카노티 생각나 네, 마스크 안 했지? 마스크? 제 마스크는 제 앞에 있어요. <웃음> 진짜 아무 말이야. 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색깔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레드랑 또 어떤 거고 싶지? 레드. 근데 레드는 밑에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가면 촌스러우잖아요. 레드를 포인트로 하고 뒷받침한 색깔이고 또 없어요. 딱뭐 정말 시어 컬러? 아 그럴 땐 쇼빌리즈 거의 홍보 아닙니까? 홍보를 내가 해야지 조용하니까 도서관 같아요 거기가 수능 전문인가봐요. 응. 기숙사? 어, 와. 와. 수능에, 수능 중요하긴 하지. 근데 살아보면 수능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입니다.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다니는 거지? 지금 시간에. 학생이요. 학생이요? 응. 음. 네, 요거는 제가 부셔서 다른 아트를 만들겠습니다. 제조일자가 11월 11일이에요. 빼빼로 되어날 만들어줬네. 그리 이거는 약간 요런 핑크 색깔입니다. 흰기가 아니라 회기가 도는 매트 톤의 핑크. 얇게 두껍다면이런 느낌이고요. 작년 걸 모티브로 하는 거니까 작년 것처럼 만들어봐야 저는 약간 베이지 컬러입니다. 약간 베이지, 핑크 베이지 이런색. 여기다가 트리를 해줄 거여가지고 트리 바탕을 좀 칠해볼게요. 이렇게 세모 네 그려주시면 돼요. 볼 참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또 입고 없고가 좀 은근히 달라가지고 있는 게더 이쁘거든요. 확실히 디테일도 더 있어 보여. 이렇게 쫑쫑쫑. 초점이 잡히나? 이집어서 모양 한번더 확인해주고 너무 촘촘하게 하면 나중에 오버레이 하기 힘들어 이렇게 음 크리스마스다 <웃음> 야 이거는 근데 손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어야겠는데요? 음. 뭐 다튀어나고게 붙여야지 뭐응 음, 맞아 안 되면 연장하시고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한 것 같기도 해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